자 기다려 기다려 보리는 송, 송아지 목뼈 줄 거야 송아지 목뼈 왜냐면 보리는 이빨이 튼튼하니까 그 쌀이는 이빨이 튼튼하지 않아서 날개 줄게 우리 날개 알아서 알아서 기다려 아하 기다려 쌀이 가만히 날이, 날이 났네 날이 났어 쌀이 가만히 이거 쌀이 거예요 쌀이 아하, uh -huh. 쌀이 먼저 먹어 너가 더 맛있는 거잖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you <laughs> 너. 나오빠이야나이정코야 아이 착 아이 착해. 아이 착해. 아이 착 아이 착착이